타락하기 전에 이 루시퍼는 완전한 인자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말씀을 참되시다 하는 자에게 인이 쳐집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루시퍼는 하나님의 인장으로서 이웃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참되시다 고백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는 열두 가지 보석과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시퍼는 열두 가지 보석 중세 가지 보석을 제외한 아홉 가지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했었습니다. 네가 예측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타락하기 전인 루시퍼가 천사늘에서 마치 대제사장 비슷한 사명을 감당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루시퍼를 위해 예비되었었던 소고와 비파는 음악을 상징합니다. 시편이 많은 구절들에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데 사용됩니다. 누부가내 네 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돼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야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 음악을 통해 이웃천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는 예배의 인도자였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돕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습니다. 너는 또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루시퍼는 왕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웃천사들을 죄로부터 지키는 자였었고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웃천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였었으며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웃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었습니다. 루시퍼는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 속죄소, 곧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두신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함과 진실함, 곧 사랑과 공의로 피조개를 통치하십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으로 피조계에 나타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루시퍼는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개명에 의한 사랑의 통치를 피조계에 확립시키는 자였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화광석은 불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불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화광석은 말씀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돌은 십계명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연상시킵니다. 말씀돌, 곧 계명은 덮는 그룹이 지키고 있는 속죄소 보좌 밑에 있습니다. 루시퍼가 보좌의 기초가 되는 계명 사이를 왕래했었다는 뜻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루시는 계명의 통치를 그가 피조계에 확립시키는 일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루시퍼는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자신에게 맡겨진 이웃천사들을 죄로부터 지키는 자였습니다. 루시퍼는 음악을 통해 이웃천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게 하던 자였습니다. 루시퍼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계명을 피조계에 확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던 그룹 천사였습니다.